잇, 플레이, 러브 발에래 앉아 발 뒤꿈치 하나씩 밀어주면서 종아리 늘려주는 칼프 스트레치 해주실 거예요 힐을 자주 신거나 오래 서있는 분들께 해드리면 굉장히 시원해요 상체 숙일 때왜 머리만 푹 숙이시는 분들 많잖아요 대체 노노 no, no. 승무원 언니 아들처럼 등 척추 길게 뻗어서 상체 숙여요. 몸통을 회전시켜주는 소우 동작인데요. 흉추 움직임을 잘 만들어줘야 허리가 안 아파요. 내쉬는 호흡에 반대쪽 발끝을 향해 몸통을 회전해주세요. 시선은 들고 있는 손을 향해주세요. 근데 제 손가락은 왜 저렇게 닭발처럼 들고 있는 걸까요? 발을 레더에 걸어주고 몸을 뒤로 젖혀주는 스트레이트 백 해주세요. 허리 과하게 꺾어서 무리 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요. 복부에 힘주실 거예요. 원심성 수축 운동이라 속근을 많이 쓰게 되고 힘든 동작이에요. 제대로 하면 갑자기 몸이 덜덜 떨리면서 선생님 저왜 이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이트백으로 홀딩해주신 후에 몸통 회전해줄거예요 앞에 소우는 플렉션 회전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익스텐션 상태로 몸통을 회전하기 때문에 모빌리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겠죠? 시선은 손끝을 예쁘게 바라봐주시되 목에 너무 힘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야블리하게 필라하세요.